늘어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길게 늘려놓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시면서 스퀘어 크로우 하실 거예요. 두 팔을 알파벳 2자 모양으로 만들어 주실 거고요. 계속 코끝은 바닥에 닿아있지 않아요. 꼬리뼈 길게, 발끝 길게, 어깨 회전, 팔꿈치 살짝 들어서 그대로 상체 흉추 익스텐션. 너무 많이 들지 않으셔도 돼요. 내쉬면서 두팔쭉 피시고 다시 밴드. 앤, 그대로 몸 살짝 다운, 팔꿈치, 몸 같이. 다시 한번 더, 앤, 어깨 돌아가시고, 앤, 그대로 팔꿈치 업. 상체 익스텐션, 이때 허리가 전만 되지 않도록 흉추로 이용해 주세요. 두팔쭉피시고 그대로 다시 팔꿈치 밴드, 상체 천천히 내려오시면서, 이제 팔꿈치 다운, 앤, 손끝 다운. 그래서 어깨를 부드럽게 릴리즈 해주는 효과가 있으세요. 두 팔을 차렷. 손바닥은 하늘 보셔도 되고 바닥 보셔도 상관없으세요. 이때 손끝, 발끝, 머리끝 길게 서로 리칭하시고요. 상체 익스텐션. 두 손바닥을 천천히 하늘에 있는 풍선을 밀어 올린다 생각하시면서 7, and 4, 5, 6, 7, 8, 9, 10, 11, 12, 13, 14, last 15 그대로 들이마셨다 내쉬면서 천천히 상체 내려오실게요. 한 번만 더 하실 거고요. 자, 들이마시고 코끝은 계속 바닥 내려보시면서 머리끝, 팔끝 길게 어깨 기 멀리하시면서 손끝 밀어서 상체 익스텐션 똑같이 흉추 또라시식에서익스텐션 해주시고 펄스 three four five and one two three f o and one t last f 그대로 몸 길게 한번 늘리시고 and 천천히 다운 잘하셨어요. 그 상태에서 이즈벤느는 프롬 프레스업 네번 하실 거예요. 손바닥을 발, 바닥에다 두시고요. 머리 끝발끝 길게 팔꿈치 끌어내리면서 코끝부터 익스텐션 부드럽게 일어나주세요. 시선 사선을 멀리 살짝 앞에 멀리 보시고요. 내쉬면서 천천히 다운 정수뷰터 팔꿈치 발끝 계속 서로 길게 해주세요. 내쉬면서 또는 들이마시면서 익스텐션. 상관없으세요. 호흡 편하신 대로. 앤드 그대로 천천히 다운. 배꼽이 바닥에 철퍼덕 붙어있지 않도록 배꼽 쏙 집어넣으시고 꼬리뼈는 뒤꿈치 발끝 쪽으로 길게 해주시면서 익스텐션. 앤 내쉬면서 다운 천천히 팔꿈치 길게 손바닥에 지그시 바닥 눌러주시고 마지막 라스트 M 늘 그대로 흉추 익스텐션 배출기가 길어진다 생각하세요. 길게 멀리 시선 보시면서 천천히 다운 하실게요. 자, 이번에는 플랭크 팔꿈치를 내시고 엘보 플랭크 하실 거예요. 배꼽 쏙 집어넣으시고 자, 발가락을 하나씩 하나씩 세워놓으시고요. 이 상태에서 배꼽 쏙 집어넣으시면서 골반 업 정수리 뒤꿈치 서로 길게 앞뒤에 큰 자석이 날 자라봐 땡긴다고 라 생각하시고요. 팔꿈치랑 어깨가 수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팔로 버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배에 골반을 가볍게 들어 올린다 생각하시고요. 뒤꿈치가 앞으로 기어나가지 않아요. 뒤꿈치는 계속 뒤쪽의 벽을 밀어낸다 라고 생각해주세요. 30초 남으셨어요. 계속 호흡하시면서 정수리 뒤꿈치 배 납작하게 꼬리뼈 뒤꿈치 쪽으로 길게 계속 호흡하세요. 자, 라스 15초 조금 더 버티시고요 마지막 1 0초1 1 10, 9 8 7 6 5 4 3 2, 1 1 1하셨어요 내쉬면서 천천히 다운 그대로 애기 자세로 잠깐 휴식 취하실게요 1 1 한숨 척추 등, 어깨, 목다쉴수 있도록 해 주실게요. 자, 이번에는 계속 이제 풀수완으로수완 수환 동작, 프롬프레스업에서 더 위로 올라가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손바닥, 머리, 발끝 길게 내쉬면서 또는 들이마시면서 쭉 일어나세요. 이때 골반. 꼭 들어 올려주세요. 엥, 푸쉬업 하시면서 다운. 세번더 하실게요. 엥 그대로. 엥 갈비 모으시고 골반을 업. 복부를 탄탄하게 들어 올려주세요. 엥 천천히 내려오시고요. 시선 멀리 봐주세요. 두 번만 더 할게요. 엥늘 그대로 팔꿈치 끌어내리면서 배꼽 쏙 집어올리시고. 꼬리뼈가 무릎 또는 뒤꿈치 쪽으로 길어지신다 생각하실게요. 마지막, 라스트예요 내쉬면서 또 들이마시면서 올라갈게요. 쭉배쏙 집어넣으세요. 옳지. 그대로 내려오시고 이번에는 조금 빠르게 스완을 해볼게요. 푸시업한다 생각하면서 and 쭉 and two and d o and four, and down, and five, and down, 시선 멀리, six, and down, and seven, and down, 배꼽 속, eight, and down, 골반 들어 올리고, nine, and last, and ten. 잘하셨어요. 그대로 다이브, bounce, up, and 다운, 시선 멀리 보세요. 코끝 바닥에 닿지 않게. 마지막, M 다이브, 앤, 업. 그대로, 앤, 아기 자세로 스트레치. 쭉, 기쁜 호흡 하시면서 천천히 호흡 가다듬으실게요. 자, 이마 대시고 엎드린 상태에서 햄스트링 컬링 업. 두 다리를 한 다리씩 무릎 밴드, 또 왼다리 무릎 밴드. 정강이에 벽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발끝을 위로, up, and, 오른다리, 쭉, and, two, two, and, three, two, four, hamstring으로, and, five, up, six, two, seven, last, eight, and down 이제 반대다리 준비 발끝 천장 쪽으로 and 하나 and down two and down three and 힙 플렉서 길어지게 four and down five and down six and two more and seven and last and eight 길게 길게 길게, 길게 down 잘하셨어요? 그대로 이제는 Alternating 준비 오른다리 Down and 왼다리 Down and 오른다리 Down and 왼다리 다리 올라갈 때 허리 요추가 꺾이지 않도록 요추는 길게 하시고요. 앞에 골반 앞에 있는 힙플렉스를 길게 늘려주세요. 왼다리 그렇죠. 잘하시고요두 다리 플렉스로 해서 무릎을 살짝 오픈해서 살짝 턴 아웃. 그 상태로 똑같아요. 뒤꿈치 힐에 힘을 주시고 두 다리로 천장을 밀어 올리세요. 다 o w n And two. Down. 허리 조심하시고 Three Down And Four n And n And, And 두 개만 더요. And 어깨 귀 멀리 마지막 And eight. 잘 하셨어요. 두 다리 쭉 펴시면서 스트레치. 허리가 아니라 발끝 길게 허리도 길어지게 천천히 내리실게요. 자, 이번에는 오른다리 파세. 무릎을 세모 모양으로 구부리시고 자 머리부터 발끝 길게 하시면서 엉덩이보다 무릎이 업. d 다운, 앤, e e down and four, down and five, down and six, down and seven, down and eight, down and nine, last and ten, and 그대로 다리 쭉 피세요. 무릎이 많이 들어오지 않으시니까 조금씩만 up을 하실게요. 왼다리, and up, down, and two, down and three, down and four, down and five, 어깨 내리고, six, down and seven, down and eight, down and nine, last n d ten, 조금 더 위로, 위로, 위로, 위로, 위로, 위로. 위로. 잘 하셨어요. 길게 다리 쭉 뻗으실게요. 자, 팔꿈치 세우신 상태로 이때 허리 꺾이지 않게 배꼽 쏙 집어넣으시고 싱글레킥 오른 다리 8 번. 앤드 킥앤킥앤 리칭 다운 앤킥앤킥 리칭 다운 앤킥앤킥 리칭 다운 앤킥앤킥 리칭 다운 앤 kick and kick 하셔도 되고 포인 하셔도 되고 리칭 다운 앤킥 앤, 킥, 리칭, 다운, 킥, 앤, 킥, 라스트, 다운, 앤, 킥, 앤, 킥, 다리는 뒤로 길게, 다운.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더블 넥 스트레칭 하실 거예요. 두 팔을 깍지 껴서 힙 뒤에 그대로 두 다리 똑같아요. 들이마시고 그대로 두 다리 킥, 킥, 앤, 킥, 내쉬면서 상체도 익스텐션, 다운. 앤킥 뒤로 길게. 허리 꺾지 않게 조심하시고. kick, k i c 길게 뒤로. k 킥 c k 길게. M 킥 k i 일어날 때 흉추에서 익스텐션 기재키듯이. 킥 i 킥 k 쭉. last. k i c 쭉. a 킥 앤, 킥, 앤, 쭉, 잘하셨어요. 두팔 앞으로 쭉피시고 이번에는 얼터 a 레 h i 암 리칭 아웃 하실 거예요. 오른손 왼다리 앞뒤로 길게 해서 들어올리시고 앤, 다운 왼팔 오른다리 앞뒤로 길게 해서 시선 멀리 같이 봐주세요. 앤, 다운, 다시 오른팔 왼다리 앞뒤로 길게 해서 쭉, 허리가 아니라 몸 전체로, 다운. 반대 왼팔 오른다리 앞뒤로 길게 늘어나세요. 앤, 다운, 앤, 다시 오른팔 왼다리 앞뒤로 길게 해서 쭉쭉쭉쭉쭉, 쭉 앤, 다운. 앤, 왼팔 오른다리 앞뒤로 길게 시선 멀리 볼게요. 앤 다운. 두 번만 더. 앤 오른팔 왼 다리. 앞뒤로 길게. 앤 다운. 마지막 앤 왼팔 오른 다리. 앤 쭉. 앤 다운. 배꼽 쏙 집어넣으시고. 더블 랙. 두팔두 두 다리 길게. 앤 다운. 여섯 번. 업앤 다운. 앤 쭉. 앤 다운, 상태 많이 안 일어나셔도 되니까 앞뒤로 길게, 스리 길게 길게 길게 앤 귀엽게 멀리 하시고, 앤 4, 앤 앞뒤로 길게, 시선은 멀리 봐주세요. 두 개만 더, 앤 5, 길게 들려서 발끝머리 에너지, 라스트, 앤 6, 앤 앞뒤로 쭉, 쭉, 쭉, 쭉, 쭉, 쭉, 쭉, 쭉, 쭉, 쭉, 쭉, 쭉, 쭉, 쭉, 쭉, 쭉, 쭉, 쭉, 쭉, 앤, 스위밍, w i m m i n g and, 다 n 팔, 같이. 둘. 하나. and, 하나, 앤, and, 앤, n 배 and, 배꼽 밑에 길게, 앤, 다운. 그대 n 뒤 and, down. 그대로 뒤로 자세에 and, 정리하 and, 고개 도리도리 하시고 and, 하셨 d 요 n